당신 이대로 지금 이대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 세상보다 우리들의 사랑이 더 많이 빛이 납니다 당신 이대로 지금 이대로 내 곁에 있어주세요 이 세상보다 우리들의 사랑이 더 많이 빛이 납니다 꼭우리 하는 말 아니냐. 우린 많이도 사랑하잖아. 당신이.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대 미소가 나를 나를 부르면 내가 너무